자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해하기로 해서 간략하게 모세오경이 어떤 것인지 어,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의 말씀을 어, 토트에서 모세 오경. 그래서 모세가 저, 저자인 모세가 어이 것을 저자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 기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위기 이 전체 주제는 거룩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훈련을 받고 모세로부터 내위기 설교를 듣는 것이고 즉 율법을 가지고 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 내위기를 다시 해석을 하고 민수계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신명계에서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살던 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애굽 사람처럼 먹고 입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서 신하세, 신해산 밑에 와서 이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과거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틀어버리고 앞으로 보게 될 가나안을 따르면 안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창세기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 태초를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다 라고 합니다. 아, 창, 창세기의 천창조는 1장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은 범죄했고 그들의 후손은 타락하였으며 노아의 가정과 그의 후손 역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새로이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거대한 민족을 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것을 이루 어 가는 것이 창세기에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 말씀들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어, 날수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국가도 사회도 그 출발점은 가정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사이고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차적인 사역지와 성교진인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세 17장 4절에서 8절에 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에 대한 그 민족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백성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이 언약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제는 요셉의 애굽 총리 시절 기근으로 말미암아 약 75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제는 가게 되고 어, 사실 여기서는 창세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떠나버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하기 전까지는 약 275년 동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민족의 인구가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나서 어 이제는 국가를 이루기 위한 백성이라는 요소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민족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어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6월절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장 13절에 내 걸곱 땅을 칠때에 너희 너희가 살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에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이 유월절을 한자로 풀이하면 넘을 유에 넘을 월.그러니까 절기 절에서 어, 넘어가는 것을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유월절은 당시 이집트의 국부를 지탱해 주는 남자 가장만 60만명 총 300만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노예를 일거에 해병시켜 준다는 것은 어,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어, 바로가 완강하게, 어, 거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해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축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있고, 많은, 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사상자나 피해가 더 이상 없게 잘 넘어갈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엔 또 신정 국가로서의 합법적인 나라의 역할을 위해서 열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숙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신정 국가로서의 합법적인 나라의 역할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고출애굽고 이후에 삼 개월을 걸쳐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느비담에서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한민족으로 첫 번째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신전국가라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율법을 수여받게 되고 십계명은 모든 법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율법의 영적, 도덕적 원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역구 19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이 주어지며 피해의 은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613가지로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관한 법률, 개인상해, 재산법, 도덕, 금전문제, 헌물에 관한 법, 절기법 등이 법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산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께서는 다루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율법수여와 성막을 짓는 것이고 물론 열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구석사를 예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제는 큰 민족으로 국가의 틀을 갖추고 어 율법을 헌법을 수여받고 이제는 신정국가의 모습으로 하나의 임재를 겸하게 됩니다. 창세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이출애굽계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국가의 요소인 민족과 주권은 이루어졌고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권은 뭐 율법이나 헌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만은목적이 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어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저작 했지만 십계명 만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직접 기록 하셨습니다. 어 즉이 모든 것은 다 모든 기록들은 사람이 기록하게 하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어, 모세가 여호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라고 주에기 3.4장 28절에 그 말씀을 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것은 당신의 계명인 개명,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한 우리를 하여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어로 엑스, 엑스도스라고 표기하는데 직역하면 그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며 끌어내신 길이 바로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출애굽에서 이제는 국가의 그 요소의 민족과 주권을 어, 이루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얘기의 어, 네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내위기 2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두번째는 거룩한 구별은 말씀이란 제사로 시작된다 라고 어, 내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위기장 네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거든 첫 이삭을 뽑아 뽑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위기에서 네 위기, 네 이런 어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어, 또그 또한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어, 이스라엘 백성이대어라는 말씀이 붙들어져 있습니다. 어, 모세가 신의사에서 받은 이스라엘 의 규례와 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18장 1절에 15절에, 5절에 보면 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내곱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세가 성막 안에 있을 때 희생제사와 제사장직과 절기들과 다른 일들에 관한 자세한 법들을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앞하나님 받았습니다. 이제 성막의 해막에 임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인들이 희생제사를 통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이 희생제사를 통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제산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법과 성결법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수의글과는 가장의 수는 60만 3055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당시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또새 생명이 태어나 전체 가장의 수가 40년 전과 거의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을 땅을 지향하는 한, 아무리 불모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 주신다는, 저 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선민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신정 국가로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장에서 1 5절에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박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자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박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어 훈련하는 그이 세대가 죽고 이 세대가 훈련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가데스 바나에서의 불신앙으로 자신을 떠돌면서 훈련을 받는 내용이고 큰 민족으로 율법도 수여받고 이제는 율법대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연습과 훈련이 신세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구세대는 그들의 말대로 메뚜기처럼 뛰다가 다 죽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신정국가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 기본적인 자세가 순종과 복종임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애국에서 받았던 학대와 고통을 생각하면 선민 훈련은 순종하면서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거역과 불순종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 그룹의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은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영원한 언약을 말씀, 말입니다. 이사라의 네이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 네위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위에게는 게르손, 고앗, 무라디 세 아들이 있었으며 아론은 고앗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혈통은 오로지 아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제사장들은 네이지파에 속합니다. 네위인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다윗시대에는 아론의 아들 에르라사렉에서 16그룹과 이다말렉에서 8그룹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나답과 아비후의 성막에서 잘못 들인 제사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순종과 그다음에 선미 훈련을 이 민수기 민수기 과정에서 광야 광야에서 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기의 마지막인 이 신명기는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4 0년 전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강야에서 또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음, 말씀의 말씀 중요성을 되풀이 하며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되풀이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음을 강조 하고 있으며 그 정점이 신명기 28장 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 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야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뿌린대로 거둔다는 의미이고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을 근저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있게 해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모아평지로의 여정에 대한 해고로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새 세대에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과 6절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화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려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광야성하였어도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어광야 생활을 떠돌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정에 대한 해고를 시작하면서 그 동안의 역사를 세 세대에게 해설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불신과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실함을 말하면서 결국 복 받는 길은 순종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뒤이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율법의 해석과 그 내의 확장 그리고 27장과 23장의 신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이었음을 말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살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미래에는 이스라엘이 회개 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마서 9장과 11장은 모세오경과 구약 역사를 알지 못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모세오경의 영향력과 가치는 지구상의 어떤 문서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토라나 어, 유대인들이 토라를 소중히 여기르고 사마레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물론 사두개인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어, 모세오경은 어, 어떠한 문서들보다도 위대한 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떠그 종교나 그 경전을 뛰어넘는 것을 어, 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 이런 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 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어~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실 때 천지창조를 어,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울을 지어서 가장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은약으로 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레굽과 내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다음 신명기를 통해서 진정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준비시켜 나가는 단계가 모세오경의. 어 준비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가 없다면 저것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범죄하고 가, 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8절과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망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라고 아모스 구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는 것은 그럼 과연 범죄한 나라는 패망의 원인은 왜 그 원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1 1기 상에 26장 3 1절과 33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아들 의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더욱 행하여 누바드의 아들 여로부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바의바알의딸 이세벨을 안으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신전안에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세례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어 하나님의 그 어, 그 노아심이 어, 크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방입니다. 아방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낙인찍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가 악한 왕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바알의 사당을 짓고 아세레 목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인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역시 바알을 위한 당과 아세레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백성들도 범죄케 한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의 모형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모범으로 삼는 자를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화하이 스친 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기대에 향하였으며 싹스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도다 라고 유다서 1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본으로는 노아노세 시대를 들어 악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를 모델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세벨의 그 둘째는 이세벨을 맞아 악인을 협력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브은 이방 인 이세벨의 아내를 맞아 악인을 협력자로 삼았습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비서나 내가 강요들을 잘못 선택하면 좋은 뜻에서 어긋나고 악을 도모하게 되어 정사를 그르치고 맙니다. 아브은 가장 중요한 내조자요 협력자인 아내로 시돈의 에바발 왕의 딸 이세벨을 맞이함으로써 더욱더 악한 왕이 되, 되었습니다. 그녀는 음행과 술수에 능한 여인으로 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킨 악녀였습니다. 이렇게 어, 범죄한 나라의 패망의 원인은 어, 어떤, 어떤 모델을 삼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어, 협력자를 두고 있느냐가 바로 폐, 범죄한 나라의 패망의 원인인데 아마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영사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부군러지리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신영복이라고 합니다 이 신영복은 말 그대로 어 거의 뭐이 자파 진영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대이고 김혜성이 어꼭 데려와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인 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신영복은 아, 자파진영에서의 가장 아, 우울한 존재, 그래, 그 사회주의 북한에서도 신용복을 데려갈 만큼 어, 그런 그 사회주의 노선의 확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합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노선 청년은 공산당 세력으로 김민성의 패거리였습니다. 이후 6.25 전쟁 때에는 대한민국에 남침을 하는 등, 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중국의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우리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공을 함께 하겠다. 스스로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대통령의 참모진들을 보면 모두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청와대를 장악한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뭐 임정석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신동욱 백원우 지금 한창 문제가 많은 백원우 한병도 유행렬 서간식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다그 한때 전대 운동권에 장악했던 사람들이 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이어 전 청와대 대변인 인 고민정 또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남편과 신영복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압이 어떤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길로 갔습니다. 아압이 어떤 모델을 따랐습니까? 가장 악하다는 여러 보함의 길을 그 다음에 자신의 협력자를 가장 악한 여인 음행과 술수에 능한 여인을 어~ 이 이사벨을 자신의 어~ 아내로 맞이하여 그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악녀로 변모했죠.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가는 길이 어~ 대통령이 가는 그 길이 아 왕의 그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어 북한만을 바라보고 중국 몽을 중국 몽을 함께하겠다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스스로가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대통령이 어 말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어이 아합의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익보다도 북한과 중국이 우선인 대통령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봤을 때이 아홉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아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발생국 외에 가장 많은 그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일어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제2의 건국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만 대통령이 세운 네가지 국가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라고 라어 말씀드리고 하고 말씀 싶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한미동맹을 추구하며 가장 큰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사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따라 제2의 건국의 초석을 다지고 나가야 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무너진 개화와 무너진 남부와 무너진 경제, 외교 그다음에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 무너진 곳을 새롭게 성벽을 건축하여 외, 외부로, 외, 외침으로서의 부로외 외침을 막고 또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그래야 다시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이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